와, 개 딴딴한데, 이거 한번 보고 싶었던 거죠? 어? 요거 신청 주신 분은. 야, 깨고 차단 거시려고 했는데, <웃음> 아니에요. 그 정도는 어림 없습니다. 예, 와, 맷집 딜보다 말이 안 나오는 맷집. 자, yeah. yeah. 하이, 후. 반갑습니다 아 우리 마일 지금 신청 주신 마일덱에속타르 넣고 사승하기요 덱을 한번 잡았습니다 사실 호크독크덱 아, 맞아 맞아 약간 호크독크덱이야호크독크덱인데 속타르까지 넣어가지고 더 단단하게 필각도 있고 요거는 제가 보기에 찐댁 느낌이 날수 있어요 딜뽕댁 이런 느낌이 아니라 아이 뭐하고 또 농개가 시작부터 농개가 걸려들었습니다 아하 이게 농개댁이란 게참 그렇단 말이야 그래도 연멸까지 있으니까 더 피곤하지 아 요렇게 한번 가볼게요 이번에 좀 과감하게 가보겠습니다 농개 추기쁘고젬마치기쁘 죽이쁘. 농개 자 계산대로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가볼게요 길이 상당하기 때문에 궁 받았나? 그러면 죽어야지 니가 궁을 쓰려고 하 되나 형님한테 우리 형님도 궁이 너무 무서우세요? 요렇게까지 어때? 야이속탄은 넣으니까 필각이 있으니까 농계대한테도 마지막 하나의 오케이가 있다는 거이런 느낌이 있네 괜찮지 지금 계산 딱딱마다 떨어졌지 자 우리 형님 이제 궁 만드실 텐데 우리 쉽게 죽지 않습니다 이걸로 아마 그크당 들어갈 것 같은데 이렇게 들어옵니다 어 여기 어, 죽어도 우리 여엘이 한번 있어가지고 자 이게 외엘이다. 치를 한번 시작해 볼까요? 덤 들어가고서. 와자자자자자 들어갈게요, 그냥. <웃음> <웃음> 반가웠습니다 아이고 인사를 또 제가 넣었어야 되는데 제가 자짜 아, 반가웠습니다 속타르가 이번에 좀 역할을 좀 했어요 속타르 오케이가 있다 보니까 제법 좀 과감하게 좀 때릴 수 있었다는 느낌? 녹여댁인데도 자 계속해서 들어갑니다 와또 콧수염댁이네 내가 콧수염댁을 괜히 이렇게 막 설파를 해가지고 지금 콧수염댁 만하는데좀 부담스러워요 솔직히 자칫 잘못하면 내가 죽기 때문에 되게 부담스럽거든요 요렇게 갈게요 코스염덱이 필살기 바로 만들 수 있거든 지금 우리 버프까지 받아져 있어 가지고 하열 터져 가지고 다 죽겠는데 아못 막는데 못 막아 연반이라니 씨. 자 그나마 우리가 지금 버프가 없어 버프가 없어서 연반 궁을 한번 견딜 수 있습니다 버프 있는 애들은 다 터질 거고 견딜 수 있다 견딜 수 있다 한명 죽은 애는 또한번 살아날 거고 자 치보세요 한번 치봐봐 한번 자그 정도밖에 못 치죠 아아아 아, 아. 아, 씨. 이게 바로 코시움 덱이다. 옛날 캐릭터들로 최고의 대그 상대에게 참 좋은 게호수햄대이다 자, 일단 보자고. 이렇게 한번 가볍게 한번 출발해 보겠습니다. 일단 속타르랑 쓰다 보니까 살상력보다는 급하게 들어갈 수는 없네, 느낌. 와, 그래도 18만. 마일 딜범으로 했을 때 같은 느낌은 안 나지만 그래도 꽤나 기본적으로 나왔다. 그 주피 20%까지 깎았고 우리 이제 단단한 데다가 보마까지 있어가지고 아마 진심으로 치바바대까지 나올 것 같은데? 한번 치봐주세요 치바바! 자, <cues> 와고막을 반밖에 못 가시는데? 뭐한 거죠? 이렇게 되는 거지. 우리는 급하게 가자고요. 궁을 향해 가버리자. 쭉쭉쭉쭉쭉쭉쭉. 이 딜이, 예, 우리가 아까 봤던 그런 맛까지는 아닙니다. 필각하려나 본데? 잠시 후. 바다 살살해주러. <WIL COS> 아닙니다. 예, 네, 우리 개단단하기 때문에 무조건 맞아봐야 니다씹주세요 씹어주세요. 어? 뭐 정도라는 거 야 우리 마일팩 좋아요 어히려 좋다 어이려 좋다 한번 너의 장기를 보여드려 매일국 만들었고 오 나가 버렸다 아나 진짜 씨, 잠깐만 기절 두번 나가는 거 아니지 잠깐만 아 잠깐만 아, 진짜. 아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아나 이거 이동하려고 했는데 이게 뭐하는 짓이고 이게 지켰는데 이거 지네 살아났고 오케이 한번 데려가지고 잠깐만 이거 아. 고막 치거 그랬나, 그냥. 자, 흡혈 많이 해야 된다, 흡혈. 오케이. 반피, 반피. 아, 정말 힘들어 왔네. 자, 괜찮아. 우리 지금 무용버프 받았어요. 엄청난 맷집을 한번 보여드리지. 더 크다? 자, 간지럽고요간지럽고요 간지럽고요. 아, 진짜가 오겠네. 진짜가. 야하하! 요거를 아, 버텨내면서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바크당, 무시크당 구들어들어, 요렇게까지. 팡! 어? 아, 여신이 깨졌다 보니까. 그래도 상관 없습니다만은. 자, 요렇게까지. 아, 아까 그 맛보던 그딜 맛이 안 나니까 답답하네. <웃음> 어, 그렇네. 그러고 보니까 무명도 여신족이잖아, 사실. 근데 그 밝혀지기 전이라 인간으로 되어 있다는 거. 어, 원래 첫 턴에 연매을 지킬 수 있거든. 근데 지킬 수 있으려나? 어? 보막도 먹혀버리는데? 아, 이렇게 하면 안 먹히지, 맞지? 마지막에 있으면 안, 안 먹혀. 안먹히고 와, 개 딴딴한데. 이거 한번 보고 싶었던 거죠? 어? 요거 신청 주신 분은. 야, 깨고 차단 거시려고 했는데 <웃음> 아니에요. 그 정도는 어림 없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어, 이성으로 쓰면 잡았겠다. 죽이진 못할 줄 알고 1성 썼는데. 야, 이 정도 딜이으면까이성 썼으면 잡았겠는데? 내가 너무 과소평가했나 자, 한번 잡아보세요. 잡을 수 있는지 필살기를 막으셔야 될 텐데. 잡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거로는 안 돼. 이거는 여신한테 안 먹혀. 자, 한번 오세요. 예, 괜찮습니다. 오이오이 오, 깜짝이야. 오케이 예그 정도라는 거 들어가도록 할게요 그 그당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어디서그시 세게 안 나왔다 어. 밖에안 나왔긴 한데 어쨌든 전장이 조용하구만 자기가 자기 자신을 갈아는데 가짜 자신이라 딜이 안 들어오나 아그네어 에스타야 가야이다 go 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와 야, 이성은 진짜 한 장으로 사람을 갈아버리는데? 아까 찬드라도 그냥 갈아볼 수 있었을 네, 것 같습니다. 맞다. 예, 좋습니다. 아, 뭐고, 공불대기가 이번에는, 와씨 연맬 공불대기다. 근타로 들어있고, 잡을 수 있을까? 아. 우와! 와 근타로 들어있, 우와! 야, 근타로 들어있는 해머를 그냥, <웃음> 지금 마엘 생회에요. 막 공격적인 대으로짠게 아니잖아, 지금. 이제부터 마엘 다니기는 무조건 죽인다라고 생각하고 들어갈게요. 너무 좋은데? 예, 여신 대으로다 짰기 때문에 받은 열화. 태양의 강이 3개 있어가지고 열화 때문에 90% 증가를라가지고 그게 진짜 엄청난데? 니는 이자스가 필살기 쓰지 말고 니는 이자스가 그냥 죽어. 토도덕하고요저 <웃음> <웃음> 음. 정도 반피? 그냥 씨발. <웃음> <웃음> 연매 반피 정도는 일성으로도 갈아버린다. 그러고 보니까 저마저거는 테스타 됐을 때는 막 텐타클로 갈더니 이번엔 이걸로 <웃음> 믹서기 취향인가 보다. 에어. 취향이 믹서기야. 막 갈아버리는 거. 어떻게든 해결을 하셔야 될것 같아요. <웃음> 마엘, 마사지 해드리겠습니다. 마사지입니다. <웃음> 예, 와, 맷집. 이게 하이라이트네. 딜보다 말이 안 나오는 맷집. 뿌 오케이. 두두둑. 그, 두두둑. 와. 진짜 세시다 우리 형님 마지막 피 없을 때 크레이지 프로미넌스는 정말 너무 어마무시한 드리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일마가 또 속탈을 이 궁도 좋아요 궁도 펑그렇 원래 셌는데 이거? 미션 성공 미션 성공입니까? 벌써? 어 그렇게 됐나? 아 마신대이군요 마지막 판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가보도록 할게요 푹시푹시푹시 포시 와 일단 굴레가 있어야 그래도 저 있는. 와 설마 와, 이걸 치기뿐다고? 아니, 이게. 야 이거는 진짜 좀 놀라운 부분인데? 굴레가 씌워져 있는 마신덱한테 전체기 하나 그냥 일상 다니기 하나 했는데 페스타 목이 따로 잡았어 이걸 잡아본다고? 그리고 보마까지 쳤어 얼마나 답답하겠어 저걸 어떻게 때릴 거야 저걸? 힘이 돌아오고 나발이고 뭐 어떡할 거야 야 연매라 네그 정도 힘으로 너가 안에 잡을 수 있겠어? 나 그런데 좋아요 지금 분위기 좋다 아니야 더 공격적으로 갈게요 공격적인 사람이거든 <웃음> 저거 죽일 수 있겠나? 왜냐면 여엘이 지켜주고 있잖아. 죽어도 한번 살아나요, 저 단단한 마엘이저 어떻게 죽일 거야, 저거? <웃음> 내가 생각할 때 너무 답답한데. 차단 하나 거는 거 외에는 아무 수가 안 보이는데, 저거? 자, 차단 들어왔고요 자, 차단 당했어도 한번 그냥 들어가 볼게요. 흑점폭발이 없다뿐이지 자세 예제가 없고. 근데 700%는 터질 거 아니야. 약간 요런 느낌? 팡, 손, 샤인. 펑 시쿵. 와, 일단 연매린 갔잖아. 아유, 형님도 가셨네. 그럼 된거 아니에요? <웃음> 사단 당했고, 어쨌든 간에, 연맬이랑 얼티밋을 잡아보시면 된 거네. 너무 좋은데? Bye bye. 와, 반갑습니다. <웃음>